네 예, 안녕하십니까 음무찬입니다 아, 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인데요 오랜만에 오전에 아, 집에서 아, 차를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 아, 시험할 차는 아, 명산차창이라는 곳에서 제작한 아, 적수라고 하는 차입니다 예. 이름이 예, 적수라고 나와 있고요 예. 실제적으로 100년 이상 된 경매지역의 명전 두춘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357g 한 편의 가격이 타오바오 기준으로 2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난창고차가 올해 나온 란창고차 아, 001, 경매 001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요. 란창고차 아, 001은 이미 제가 아, 네이버 카페 시험기로 올린 바가 있고요. 아, 오늘은 이 동영상으로서 아, 명산차창의 적수라고 하는 아, 경매고수차를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와 같이 따라 나온 샘플인데요. 실제적으로 아, 무게를 재보니까 약한 7g 정도가 나옵니다. 7g. 그래서 아, 일단은 아, 7g을 전체를 다 넣고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약 3.5g 아닐까 지금 이 7g에 절반 정도만을 넣고 어, 마시는데요 아, 이번 경우에는 전체를 다 넣고 한번 빠르게 우리면서 어, 맛을 느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은 지금 현재 아, 100도씨로 예, 올라가 있는데 아, 아무래도 신체기 때문에 한 90도 정도로 낮춰서 예, 우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00도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우리기 직전에 다시 시음차로 왔던 용주를 빼고 현재 백도시 물을 가지고 차호를 덮이도록 하겠습니다 차호를 덮여서 차호가 달궈지고 안에 수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샘플 용주를 넣고 한 1분 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물은 씻고 차후 안에는 이 차의 건차향을 맞을수 맞을 있는 그런 아로마가 형성이 될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맛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지났습니다. 한번 아, 건차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건차양에서는 어, 화양과 밀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런데 어, 어, 아무래도 난창고차 경매 001만큼의 어, 아주 강렬한 화양은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 차는 올해 4월 27일자로 제작된 것으로 되어 있고 한정판 차입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을 통해서만 판매가 됐던 차인데요 999편을 한정으로 찍었습니다 실제로는 999편이면 상당히 적은 양이죠 그래서 기획으로 내려왔었고 그 당시에 이제 통단이 이상으로 7편 이상을 살 경우에는 30% 할인을 해서 샀던 차입니다 일단은 그 모료가 상당히 양이 적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상업적으로 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999편밖에 제작을 하지 않은 차고요 어 100년 이상 된 경매 차를 갖고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9월 말이 되니까 4월 말부터 는 5, 6, 7, 8은 5개월 정도가 지난 차이죠 아, 그 제가 항구에 받은 후에는 계속 어, 환기를 시키면서 어, 수분을 많이 건조를 시켰고요 장기 보관을 하기 위해서는 어, 수분을 가능하면 어, 저는 최대한 어, 뺍니다 그래서 말린 후에 어, 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어, 내부에 실리카겔를 한두 개 넣어서 이렇게, 에, 보관을 하기도 하는데 어, 일부 보이차 관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실리카겔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대익차 건으로 사, 사보시면은 포장박스 안에 대익 실리카겔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기다려보십시오. 예, 어, 찾아왔습니다 이건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게이게 실리카겔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잇차에서도 네, 이런 실리카겔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7호사이 건박스 같은 경우에 한 10개 들어가 있는데 아, 이 실리카겔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아, 차가 완전히 뭐 건조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아, 40% 이상 아, 오버되는 그런 습기만 잡아주지 실리카겔을 아무리 오래 넣는다 하더라도 어, 차박스 안에 상대습도가 40도 이하로 떨어지지는 잘 않습니다 잘해야 한 35% 정도 네, 그래서 어, 사람마다 이제 개인이 선택을 하는 거겠죠 이, 에, 이런 실리카겔을 넣어서 보관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건박스라든가 아, 아니면 집안 환경이 아, 상당히 좀 습하다 할 경우에는 아, 통박스라든가 이런데도 아, 실리하게를 하나씩 넣어서 아, 장기 보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매일 뭐 환기를 한다든가 관리를 세밀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으신 경우에는 박스를 많이 아, 이렇게 모아 놓으시다 보면 은 아무래도 이제 손이 못 가는 그런 박스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곳에서 한번 스피을 먹어서 바위가 피게 되면은 그런 귀한 차들을 다 버려야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약간 더 건조하게 보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단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용주차를 해서 아, 세차를 약 20분, 20초 정도로 약간 길게 하였습니다. 물을 네, 내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 요새 새로 나온 신차의 경우는 세차의 의미가 뭐 이물질이나, 뭐, 어, 부스러기 이런 걸 소환한다는 의미보다는 차를 깨우는 그런 의미가 더 많겠죠. 특히, 진압이 강하게 돼 있는 차라든가, 아, 이런 용차 같은 경우에는, 예. 네. 아, 이제 하나 따라 나왔는데요. 좀 네. 차를 이렇게 덮히면, 네, 이제 용주가 지금 풀어지기 시작하는 게 보입니다. 네.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찻전도 네, 대저형을 막기 위해서 찬물을 부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되게 이제, 이제 걸음마안쓴 경우에는 수구에 가루가 있고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있는 물을 잔에 따라다가 구워서 다시 한번 헹궈주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고 예, 조금 기다리시면서 찻잔에 있는 대저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일단 아. 어... 대조향이 이렇게 강렬하게 향을 내뿜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는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 정도고 아주 강한 그러한 풍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1번째입니다 80도의 물로 10초간 우려서 수고에 옮긴 후에 다시 1분 후에 지금 잔을 옮긴 상태인데요 일단은 아주 맑은 어, 탕색을 보여주고 있고 어, 초포인데도 어, 물질감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 부스러기는 거의 없고요 네. 일단 색상은 어, 연한 네, 황색을 띄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깔끔한 수소를 보여주고 있고요뭐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고미는 거의 없고요 산미도 아직은 그렇게 크게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 은은한 그 밀양이 그러고 마시고 나면 그 훈이 어, 아주 기분 좋은 어, 어, 그 화함 박하향 박하를 마신 후에 나타나는 입에 있는 그런 구감과 어, 은은한 단맛이 어, 상당합니다 첩보부터 이렇게 나오는 어, 것이 투차량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차의 차품 자체가 좋아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 한일분 후에 이포를 다시 우려서 마셔보면은 어, 어떤 것이지 확실하게 알것 같습니다. 네, 이포제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어, 우려냈고요 이제 탕색이 약간 진해졌는데 아직도 아주 지나지는 않고요 어, 상당히 맑습니다 그리고 어, 차를 우려내고 난 아, 이 찻잎에서 이제 밀양이 퍼져나오기 아, 시작합니다 입포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아직 고민나 산미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고요 아주 부드러운 단맛이 마시는 순간부터 차 마시는 것을 아주 편하게 해줍니다 100년 이상 된 대수차 또는 고수차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차 맛이 부드러운 정도를 봐서는 어, 어느정도는 사실이 이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1분 정도 어, 텀을 두고 다시 3푸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를 예, 우려서 수구의 어, 장을 따랐습니다 아, 용주차 어, 샘플이 일단은 한 절반 정도는 풀어진 것 같아요 바깥에는 풀었는데 아직도 내부는 단단하게 결속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덩어리진 것이 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이 찻잎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화양과 밀양이 퍼져나오고 아, 있는 것 같습니다 3포째를 잔으로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다 따르시면은 아, 걸음망이 없어도 어, 아주 깔끔한 예, 색상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전혀 부스러기가 없습니다 예, 부스러기들은 조금만 인내를 갖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아래 예, 예, 아래 다가라앉아 있죠 윗물 예, 마흔째 1포 2포 4번째 물을 거의 균등하게 약 3분의 1씩 해서 따랐고요 보시면 됩니다. 산불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산미는 전혀 없고 아주 어, 단 아, 호온이 바로 따라오고 나시기 아주 편한 차입니다. 어, 이 차가 지금 현재 아까 보셨지만은 용주가 아, 찻잎이 다 완전히 아, 원래 젖어서 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 좀 우려진 농도가 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찻잎 자체의 특성이 될 수도 있는데 상당히 부드러운 차입니다 그래서 뭐 경매차가 이제 그 강렬한 화양과 밀양이 어, 특징적인데 어, 이 차는 그렇게 밀양이나 화양이 엄청나게 진동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란창고차 경매 공공유를 먹었을 때는 그런 것이 임팩트 있게 와 닿는데 아, 이 차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이제 3포 정도 마시고 10분 동안 쉬면서 찻잎도 어느 정도 물로 충분히 예, 물먹을수 있게 하고 또 이제 연달아서 어, 마셨던 3포 정도의 어, 미각도 어, 휴식을 취하게 한 후에 4포째 마시게 아, 마시게 될 텐데요 사포 마시게 되면은 차의 종류에 따라서는 아, 상당히 다른 그러한 맛을 아, 선사해 줍니다 그리고 한 아, 10분 후에 사포를 오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 정도 아, 수시간을 가졌고요 사포째로 오래 보도록 하기 전에 한번 이제 이 차호 안에 있는 차의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예 진한 그 난향이 낮아지네요. 예 밀향과 더불어서 과일향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난향과 같은 향이 진하게 아 나옵니다. 0분 동안 샤워에 받혀있던 향이기 때문에 아, 상당히 지난데 자포를 우겨보면 어떤 맛이 날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용주는 아직도 완전히 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외부 바깥쪽만큼 풀어졌고요. 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의 거품과 네, 상당히 아, 물질감이 있는 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 대형차창이나 잘 알지 않는 착통을이 한편에 25만원인데 이게 30% 할인을 해도 한 17만원 정도 예그 네. 정도를 주고 사기는 쉽지도 않죠 네. 이 차가 진짜 좋은 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또 과연 그 정도 착통을 어, 해줄 수 있을까 예. 네. 더군다나, 이거는 예약 판매였고, 작품을 검증할 수도 없고, 999편 한정으로 판매한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나와, 나온 후에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이, 각각의 어떤 개인 차창이나 창원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사는 거죠. 믿고 샀다가, 아, 뒤통수를 마실 태도 있고, 네, 또잘살 때도 있고 하지만 은보이차라는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차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항상 타인이 좋은 차라고 해도 어, 내가 마시기에 또 내가 분평을 하기에 좋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나는 상당히 어, 맛있고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데 어, 또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어, 자신이 느끼거나 자신이 판단한 것을 어, 남한테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포제를 어, 수거에 담아서 마셔볼텐데요 탕생은 약간 어, 진해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있는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상당히 물질감이 어, 생기기 시작하죠 사포즙. 그리 어, 뭐, 어, 생차 신차 보통 뭐 대지차나 이런 보통의 차들에서 나타나는 아주 맑은 어, 병아리색이 아니라 어, 약간 붉은기가 도는 그러한 색상이에요 실제로 보시면 그게 아마도 이 차의 이름을 적수 붉은 물이라고 한 이유가 그렇지 않을까 이차품종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제자방법의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은 어, 보통의 신차는 우리는 아주 밝은 아, 개나리색 병아리색으로 나오는데 농담을 정도를 차치하고요 짓던 열던 만에이 차는 약간의 붉은 기가 돕니다 그래서 어, 차가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자번째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보다 훨씬 더그 풍미도 깊어졌고, 에, 그 난향 같은 경매 차는 보통 화향 과일향과 그 화한 맛이 일품이고 향으로 마시는 차라고도 얘기할 정도인데 어, 이 차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감이 화한 그런 점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지만 어, 난향에 가까운 향이 맡아지고요 그 다음에 후운이 아주 빠르게 즉각적으로 찾아오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날아오는 그런 차이입니다 네. 처음 앞에 3 꽃제보다 4 꽃제에 이르러서 맛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차가 이렇게 용주 시험차 아까 보신 그 용주가 아주 강하게 기납이 돼있다 보니까 차 맛이 초기에는 제대로 우어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1분 정도 있다가 5포째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포째를 우려서 잔에 담은 후에 한 1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탕색은 이제 아주 잘 이건 노란색을 보이는데 화면상에 보시는 바보다 약간 더 붉은색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차의 그 이름이 적수라 그래서 왜 붉은 물일까, 어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했는데 어디에도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 차를 우리면서 보니까 이 차의 탕색이 어, 일반적인 신차, 생차에서 나오는 밝은 개나리색 네, 밝은 노란색과는 약간 차별되는 약간 붉은기가 은는 그런 어, 보통 한 중기차 아, 한 최소한 5년 이상 한 10년 정도 된 중기차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 탕색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속수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5번째를 네,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산미가 조금씩 따라오고요 고미는 뭐 거의 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마치 어, 이무 쪽에서 나오는 이무차 계열처럼 어, 구감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같은 경매 고수차라고 하더라도 어, 란창고차 래서 나왔던 경매 001 하고는 어, 완전히 다른 그런 아,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어, 또 열감도 어, 4번째부터 아, 몸에서 땀이 이렇게 쫙 올라오는데 아마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차 잎이 제가 이제 오째 오리고 나니까 이제 거의 다 풀어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이제 이 아, 한 7g의 찻잎이 어, 제대로 우러져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에, 차의 기운이 에, 몸으로 바로 흡수되는 어, 것 같습니다. 아시기가 상당히 편하고 에, 어, 입에 순한 그런 차라고 생각되어습니다 6호는 한 길게 에, 한 1분 정도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길게 우렸을 때 맛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육부제를 1분간 우려서 숙부에 담아서 1분간 예, 가라앉혔습니다 예, 이제 차색이 예, 수색이 예, 갈색으로 어,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 아, 화면에서는 조금 더 연하게 나타나는데 실제는 저, 이거보다 약간 더 어, 짙은 예. 붉은색을 띈 갈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거품이 살아있는 물질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 이 차의 특징이 고선미가 전혀 없고 은은한 그 단맛, 회운과 아, 그 회감이 쫓아오는 것이 어, 요새 그 고기차 생차의 추세인 네, 이렇게 오랫동안 쟁여두지 않고 바로 마시기에 편한 그런 차를 지향하는것 같습니다.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제조한 차창에서 아, 시험적으로 한번 아, 이러한 고수차를 내놔보고 반응이 좋으면은 아,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999편 아, 한정판으로 생산한 것이 아닌가 생각 합니다. 아, 일단은 아, 6번째 좀 길게 우린 네, 일본과 우린 차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미가 살짝 아, 스시는데 일본과 우린 거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요. 네, 산미도 어, 아주 약합니다. 거의 남산하지 않고. 일본만 우린 어, 마실 다른 차한 5초 우리 정도의 고산미를 밖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차가 상당히 부드럽게 제다가 됐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오히려 아까 연하게 먹었던 것보다 조금 진하게 마시니까 그런 그 미묘한 난향이라든가 단미 이런 것은 오히려 좀 죽는 것 이 차, 이거 마시고 실포는 다시 한번 짧게 한 10초만 올려서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포제를 아주 짧게 아, 한 10초가 약간 못되게 한 7초 정도로 해서 바로 내렸습니다. 아,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아, 7g의 찻잎이 완전히 풀어져서 예, 자관에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짧게 해도 찻잎이 다 이제 물기를 머금었기 때문에 제대로 짧게 소려보았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차, 차, 아, 찻잔에 이렇게 거품이 있고 물질감이 상당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포 이후부터 열감이 몸에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 이 차가 오래 우려도 고자미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특히나 이렇게 연하게 우리면 고자미는 전혀 없이 어, 아주 기분 좋은 부드러운 단맛이 지속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7번째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좋네요 어, 이 차는 오래 우리는 것보다 어, 지금 현재 80도의 물로 우리고 있는데 네, 조금 뭐 차의 종류에 따라한 70도의 물로 우리는 경우까지도 괜찮습니다 신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은 고온으로 우리게 되면은 네, 그런 아직 진화되지 않은 탄닌 같은 쓴성분이 한꺼번에 우러나오기 때문에 차를 즐기시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좀 낮은 온도에서 우려서 짧게 우리면은 신차 특유의 향과 맛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매차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으로 어, 향이 아, 나 있는 그러한 아, 차산지구이기 때문에 경매차를 드실 경우에는 아, 특히나 그런 물의 온도, 우리는 시간 이런 것을 잘 조절하시면 아, 소장하고 계신 차에 최상의 맛을 이끌어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칠곡까지 해서 명찬채창에서 나온 한정판 적수라고 하는 경매 고수차를 시음을해 보았습니다 현재 시음편으로, 시음편으로 나온 용주를 이용해서 시음을 했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한번 원래 제품으로 나온 그러한 357g 대병을 해결해서 다시 한번 시험하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시험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상 운무천의 장충돌 보이치 시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